어동티브 오늘은 휠하우스 클리닝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보려고 그래 휠하우스라는 곳이 울퉁불퉁 그무리 고인 흙탕길도막 잘리고 그리고 또 소금기 가득한 해안도로도 달리고 또 한겨울에 염화칼슘에 오염된 도로도 달리고 후유증이 심하지만 관리나 클리닝하기가 좀 까다롭고 손이 닿기가 또 소리 닿기가 좀 거북한 곳이지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휠을 빼고 안쪽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세차를 해볼까 해 한번 시작해보자고 일단 저 휠을 빼려면 자키가 필요할 거 아니야? 차 트렁크에 보면 자키 하나씩은 다 있잖아? 이 자키를 이용해서 차를 떠서 휠을 좀 빼내려고 그래 근데 사실 영상 촬영하면서 이걸로 할, 하려니까 좀 힘이 들어 그래서 나한테는 말이야 더큰 자키가 있잖아 이걸로 나는 저 차를 좀 들어올리려고 그래 이렇게 휠을 빼내고 내면 말이야 휠 하우스 쪽 안쪽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지 본과 같이 엄청 들었지 안에가 찌든 때도 껴있고 먼지도 아주 수북히 쌓여있고 여기다 일단 저 다목적 크리너 골고루 좀 뿌려줄 거야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서 소분통에 나눈 거이걸로 하자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돼 골고루 뿌려서 이러고 나와서 이제 고압수를 뿌려줄거야 일단 1차로 고압수로 이렇게 헹구는낸 다음에 한번더저 lpc 뿌릴거야 손이 안 닿는 부분은 여기 저 스프링도 있는데 이렇게 구석구석 브러쉬를 이용해서 닦아주면 되겠어 이 안쪽도 그렇고 이 소를 좀 바꿔볼게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고압수를 뿌려 줄 거야. 이렇게 고압수 뿌려주고 마지막 공정으로 카샴푸를 충분히 스폰지에 젖힌 다음에 휠하우스 안쪽을 한번더 닦아줄게요. 이러고 다시 한번고압수 뿌려줄게. 이렇게 헹구고 난 다음에 에어건으로 충분히 불어내고 타월로 이제 닦아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세정을 끝내고 난 후에 가장 마무리 과정을 일단 그 오염이 좀덜 되게 좀 방호성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휠 안쪽을 플라스틱 고무보호제를 발라서 발수력을 좀 키워주려고 그래. 한 발라보자고. 이렇게 고무 보호제를 발라주고 나면 휠 하우스 관리가 마무리가 된 거야. 플라스틱 보호제 이런 걸좀 발라줬으니까 조금 있다가 휠 하우스 발수력이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물을 뿌려서 체크를 해보자고. 보이는 것처럼 어, 비딩이 생기고 발수가 완전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이제 오염이, 오염도 이오염덜 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거겠지? 도장면의 관리 상태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것도 신경 써서 관리가 되면 부품에 이런 스프링도 있고 캘리퍼도 있고 뭐 디스크 로터도 있고 부품들이 많아 이런 부품의 손상도 좀 방지되고 또휠 하우스 안쪽으로 부식도 좀덜 되겠지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아 부식이 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사전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이런 식으로 한 1년에 한번 정도만 관리를 해, 신경 써서 해주면 차도 깨끗하게 오래 관리가 잘될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좀 번거로운 작업이, 작업이었지만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보는 게 재미도 있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으네